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샤시, 요, 문틀 컬러를 바꿔보려고 해요. 저희 집처럼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샤시 틀이 우드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을 거예요. 인테리어도, 음, 유행이 있어서 한 3년에서, 빠르면 3년에서 길게는 한 5, 6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테리어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.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예전 인테리어는 이렇게 집집마다 다 우드톤, 뭐 체리색, 몰딩으로 다 마감이 됐다면 요즘은 화이트톤이 대세잖아요. 그래서 이샤시트를 저도 대세에 맞게 화이트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샤시트를 바꾸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하나는 얘를 뜯어내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똑같이 시트지를 바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방법인 뜯어내는 방법을 선택을 할 거예요. 오늘은 바깥에 있는 샷시틀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싹다 뜯어 놨어요. 뜯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 필름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 다시 재단을 해서 붙여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음 필름지 안에 뭐 우두라든지 요즘은 뭐 메탈이라든지 이런 재질의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시트지 시공을 해놓으면 훨씬 더 고급스럽긴 하겠지만 경제적인 부분만 저는 고려해서 오늘의 샤시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샤시 뜯는데 무슨 노하우가 있나요? 필요하나요?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음 일단 필요한 게요 칼이랑 드라이기가 필요해요.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서 시트지가 샤시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요 칼로 살살살살 뜯어내거나 아니면 흠을 내서 쏙 뜯을 수 있게 할 거예요 음, 그럼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는 창틀을 보면 이렇게 실리콘이 있어요. 이 필름지를 깨끗하게 떼어내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실리콘 제거기 칼을 가지고 이렇게 푹 넣어서 한 번에 이렇게 뜯겨요. 샷시를 보면 이렇게 필름지가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문을 열고 이쪽도 보면 필름지가 끝나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칼을 넣고 살살 넣으면 이게 이렇게 쏙 들어가요 살살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칼이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스티커 여기 보시면 이 스티커가 있거든요. 이걸 없애기 위해서 드라이기를 이용할 거예요.